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어, 노션 활용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맺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온라인 강의 정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안에다가 이제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형식, 리스트 형식의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. 여기에는 이 온라인 강의의 정보들을 예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 놨습니다. 그래서 노션 활용 입문 과정은 강의 가격이 0원이고, 강사가 누구고, 그 다음에 강의 장소가 이렇게 어, 진행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강의들을 이렇게 여러 추진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. 요거는 사람들한테 공지하는 것이 아니고, 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쪽 매출 매입 장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강의 추진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제가 다른 페이지는 만들지 않았고요 저번에 만들었던 거아래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은 1월 강의 계획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요 하나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고요 리스트형으로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. 그럼 어떻게 가져오는가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4 개의 이렇게 어, 그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어, 만들었고요. 여기는 이제 번호, 강의 주제, 강사, 초급자 여부. 어,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식을 또 적용을 해놨습니다. 자 보면은 이 강의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.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이게 적지 않고.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. 그러면 텍스트 형식이 아니고요. 처음에는 아래 보면은 이제 릴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롤업이라고 있습니다. 요두 개를 활용 하게 될 거예요. 자, 릴레이션이란 것이 이제 관계라는 의미겠죠.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관계를 짓습니다. 그래서 릴레이션이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셀렉트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온라인 강의 셀렉트 그 리스트 안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던 것들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. 어, 앞에서 만들었던 거는 온라인 강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연계 우리가 관계죠 관계를 생성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.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.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은 이쪽으로 이제 안에 데이, 그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클릭하는 순간에 우리가 연결했던 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요 페이지 정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션 활용 중급 과정을 추진을 하겠다 데이터베이스 추진하겠다 을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, 이렇게 하시면은 노션 활용 중급이라고 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? 예,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그다음에 어, 우리가 이제 강사를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. 뭐 강사를 넣고 싶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 거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하나 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있는 내용 요 하나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강사 있습니다 요 강사라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아까 봤던 롤업이라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, 롤업을 선택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셀렉트 되어 있는 릴레이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음 릴레이션이요 어, 요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얘가 안 나와요. 네, 그래서 셀렉트 이그지스트 현재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라. 그러면 강의 주제에 있는 노션 활용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. 우리가요. 그래서 강의 주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주제에서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은 강사죠. 네, 그래서 강사를 선택하는 것은 하면은 이렇게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기보다는, 어, 우리가 체계적으로, 다른 데이터베이스,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여기다가 연계하고, 저기다가 연계를 해서, 이제 나중에는 요것들을 합해서 이제 함수로 또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앞에 이해를 못 하셨다면 앞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해 못 하셨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이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거 금방 가져왔죠 데이터베이스 있는 내용들 가져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함수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많이 복잡하게 을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뒤에 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한, 그 다음에 그거를 어, 공식까지 적용을 한 사례들은 뒤에서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